모델 워킹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허리를 곧게 펴고 팔다리 쭉쭉 펴서 걷는 거예요! 시범 좀 보여주실래요? 좋아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앙드레아 쌤이 걱정하신제 완벽한 모델 워킹 보여드리죠? 설마요? 시원하게 뻗은 제긴 팔다리 보세요! 어, 확실하네요! 예, 네? 뭐가요? 앙드레아 선생님이 졸면서 보셨나 봐요? 네! 샤이닝스타 16화! 하나 둘셋 짠! 런웨이를 지배하는 자!